FM 89.7 MHz, BBS 광주 불교방송입니다. HLDP BBS 만공 캠페인, 만공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BBS 불교방송이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합니다. 만공의 문의는 1855-3000번입니다.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.